<웃음> 네? 네 대안님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웃음> 다나쌤 <웃음> 네, 추석 잘 보내고 지금 널브러져있어요 집에 <웃음> 그래도 추석 때 어디 다녀오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뭐 시댁 친정 가고 친척분들이사드리러 가고 하느라고 어제까지는 계속 왔다갔다 했죠 음. 많이 바쁘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주부들한테 명절은 딱히 밝아온 <웃음> 날은 아닌 것 같아요. <웃음> 저는 주부는 아니지만 저도 고향에 차 끌고 잠깐 갔다가 올라왔는데 어. 음, 좀 어, 많이 안 막히셨죠, 이번에 네, 진짜 안막히더라고 이번에 내려가는데 음. 어, 한두 시간 음. 조금 덜 걸렸던 것 같아요. 아, 두 시간? 네. 네. 아, 그 조심히 잘다녀셔서 다행입니다. 네, 건강하게 해서 다행입니다. 네. 저희 네. 중 수업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다녀 쌤이 저 열심히 떼게 해주셔서 지금 한번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조금 어리버리 해도 이해해 주세요. 네, 저는 뭐 너무 너무. 음. 고맙죠. 상품을 올릴 때 가격 계산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 때문에 오늘 그 내용으로 진행을 네. 도와주시는 거 맞나요? 마진 계산이나 네네, 어, 좋은 상품 시동이나. 만약에 찾았으면 음. 네. 싱가폴 같은 경우에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딱히 다뤄본 적이 없어서 어, 싱가폴 마진을 설정해서 상품을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뭐 배송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요즘 싱가포르에서는 또 어떤 제품들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좋아요. 지금부터 네 지금 사이트가 네이버나 구글에서 쇼피 블로그 검색하면 나오는 그 화면인 거죠? 네네 맞아요. 지금 네이버나 구글에서 쇼피 블로그 검색하시면 쇼피 코리아 붙이고 블로그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정말 자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음. 야. 어, 네. 그럼 여기서 쇼피 마켓 인사이트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네. 어, 마켓 트렌드들을 쇼피 코리아에서 조사를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뭐 싱가포르 패션 트렌드는 어떤지 이게 지금 9월 29일 날 기준으로 지금 올려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20, 3 0대 한국 뭐 한국 패션이 인기를 하고 있고 쇼피에서는 코리안, 코리안 스타일이 전체 검색 키워드의 3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한국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사랑의 불시착, 이타원클라스 등의 드라마가 연이어서 동남아시아에서 도 흥행을 했다 이런 내용도 보실 수 있겠죠. 음. 어 그래서 이제 사랑의 불시착에 나왔던 갑수갑수 있잖아요. 그렇게 또 불시착에 살리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어? <웃음> 아 사랑의 불시착 그 드라마 혹시? 네 봤어요. 아 보시면은 이제 그 북한 분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그니까 우리 북한 같은 아, 박소시 굉장히 네. 또 신세계라고 막 굉장히 그 극찬하는 그런 사연이 나와요. 아 그래요? 아 예. 네. 그래서 그때 한참 이제 박소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어요. 음. 어어 어.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들을 좀 많이 많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박소. 내려보면. 네. 이제 안경테. 안경테가 좀 수요가 커지고 있다. 그 K-팝 영향으로 둥글한 고코프미트럴 디자인 안경테가 유행이다. 어, 그리고 이제 안경의 경우 이 브랜드의 한국 제품 수입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네. 어, 그래서 이제 뭐 싱가포르가 고운 자급한 국가다 보니까 뭐 가볍고 활동성이 좋은 안경이 선호되고 있다. 어, 이런 것들. 음.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이템을 찾을 때 굉장히 많은 소스들을 여기서 얻으실 수가 있죠. 울테망경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있었나요? 우리나라는 티타늄 안경이 제일 인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음. 음. 안데 이게 싱가포르에때그큰안이라고 이런 것들 자주자주 자주 보세요. 쪼피 음, 인사이트 들어가시면 은어 저희가 시장조사하지 않아도 뭐 이런 거육가용품 카테고리 성장률 75배 성장했다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으시고 음. 또 그리고 뭐 신발, 주얼리, 가방 이런 여성 특품류도 굉장히 잘 판매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 보실 수가 있으시 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자주자주 자주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들 쇼피 인사이트에서 좀 보시고요. 제가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2. 가이드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쇼피 코리아 셀러 가이드 압축 파일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음. 음,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제 각 나라별 아, 그 셀러 가이드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보이거든요. 네. 거기서 우리는 이제 싱가포르. 생각보류로 셀러 가이드라고 링크를 클릭해서 받아볼게요. 뭐 셀러 센터 이용 가이드라든지 뭐 물류 관련 가이드 이런 것들도 한번 꼭 보시고요. 지금 먼저 볼 거는 해외 배송비랑 가격 측정 툴, 여기 한번 들어가볼게요. 아까 그 사진들 있었잖아요. 그런 상품들은 사진들 이렇게 그 한국에 있는 사이트에 있는 거 가져다가 저희가 올려도 돼요? 그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 소량품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일단 허가를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것 같아요. 그럼. 아, 그 업체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어, 네네네. 쇼피에다가 판매를 하려고 어. 하는데 구매 대행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네네. 연락을 해가지고 말하면 되겠네요. 음. 네, 네. 그래서 허가를 받으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음. 게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해외 배송비, 가격 책정2 여기 들어와보면 이제 싱가포르 해외 배송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를 또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음. 보시면은 어, 배송비 감면에 1.99달러, 이렇게, 16불 달러, 이렇게 써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요거죠? 네. 맞아요. 네. 이게 뭐냐면, 내가 총 내야 네될 해외 배송비에서 1.99달러를 감면을 해준다는 거예요. 음. 이거를, 아 어, 원래는 쇼, 어, 원래는 판매자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방식이에요. 음. 비는. 그래서, 음. 이 옆에 탭에, 레이트 테이블 보시면은, 이게 상품 무게별 배송비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음. 이게 배송비 탭인데, 이게 그램수에요 10g, 20g, 30g, 이렇게 나간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1kg 였을 경우에는, 1이겠죠1이면은7 9 음.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배송비를 판매가격에 사실은 녹이셔야 되는 거예요. 음, 음. 응. 근데 그중에서 쇼피에서 1.99 싱가폴 달러를 할인을 해주고 있어요. 이 배송 요율에서. 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상품 무게가 총 무게가 1 0 g 니다 그러면은 2.34 싱가포르 달러지만 여기서 일정 주부를 할인받아서 내가 실질적으로 해외 배송비가 들어간 거는 0.35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그저울 음. 있어야 되겠, 되겠어요. 겠무게니까 생일 판매는 정말 제일 머리 아프게 문양을 주시기. 음. 잘 알아야지 판매가를 책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음. 근데 이거는 완전히 포장이 끝난 후에 저희가 이제 김포창고를 보내면 김포창고에서 무게를 책정을 하고 배송비를 이 무게에 막 차감을 하거든요. 음, 음, 음, 그러니까 내가 포장했을 때 무게를 조금 넉넉하게 생각을 해서 상품가격에다 좀 느끼셔야 돼요. 음. 음 그래서 만약 에 200g이다 그러면은 3.9달러를 원래 상품을 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배송비 할인받아서 1.4를 내 상품가격에 느끼신다. 이렇게 음. 생각하세요. 어, 그러면 무거운 거 팔기가 되게 좀 힘들겠네요, 그죠? 네, 무거운 거 팔기는 힘드시고, 25kg 이상 되는 그 제품은 아예 판매 자체가 불가능해요. 어, 그러면 국내에서 이쪽으로 가는 배송비는 또 제가 내야 되고, 그 물류회사에서 이제 그 싱가포르에 가는 비용도 제 상품 가격에다가 녹여야 되고, 이렇게 되는 네,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음. 그렇죠. 맞아요. 여기는 이제 배송비를 고객한테 따로 받게끔 하는 그 유료 배송비 템플릿 자체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음. 네. 그렇군요. <웃음> 네. 그래서 지금 이덩머리패에서는 <웃음> <패널사는 웃음> 배송비가 이렇게 1.99달러를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어, 이 할인받는 1.99달러의 배송비는 고객이 냈거나 쇼피가 부담하거나 이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제품가가 2 9 9 9달러 미만이면 고객이 배송비를 1.99달러를 낼 거고 음. 제품가가 30달러 이상일 때는 고객은 무료배송을 받고 쇼피가 1.99달러를 내주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1.99달러를 반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격을 좀 책정할 수 있는 이 프라이스툴을 네. 쇼피에서 만들어놨어요. 요거 이제 프라이스툴을 한번 탭을 한번 눌러볼게요. 네. 요게 이제 만약에 내 제품이 총 포장한 무게가 1000g, 1,000g에 1kg죠? 네. 1,000g이다 했을 때 배송비가 7.99달러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1.99달러는 쇼피가 되고 내가 직접 내야 되는 해외 배송비가 아름답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음. 음. 네. 이거는 쇼피만이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것 같아요. 다른 마켓에 이거 샘플이 맞추면 되게 고생이 되는데, 어. 그래서 이제 무게만 알고 있으면은 배송비가 얼마가 나오는지 여기 숫자만 입력을 하면, 네. 우리가 배송비를 알아보실 수 있겠죠. 700g이다. 그럼 여기서 내가 총 내야 되는 배송비가 8 5달러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음. 응. 그리고 좀이 옆으로 넘겨 보시면은 어, 배송비뿐만이 아니라 수수료도 알아서 좀 계산이 되게끔 되어 되 있어요. 응응. 그, 어, 만약에 상품가가 25달러일 때 20달러를 이렇게 한번 잠깐 수정해 볼게요. 20달러가 이렇게 했을 때 해외 피지사 수수료. 이 해외 피지사 수수료는 다 아시죠? 아시는 응. 분들은 아직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지만 그 사이트에 가면 그 결제 시스 응, 응. 수수료가 차감이 되게 되거든요. 그게 2% 차감이 돼요. 응. 응. 그 이제 판매 수수료. 판매 수수료는 3% 응. 차감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정산 대금 인출 수수료도 사실은 차감이 돼야 되거든요. 응, 응. 그건 이제 우리가 인출할 때마다 차감이 되는데 그러니까 인술할 때마다 차감이 될때 기본 1.2%의 세이오냐 수수료를 내게 돼요. 음. 어, 근데 요거는 이제 자동적으로 계산이 안되게끔 되어 있어요. 음. 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 저는 살짝 수정을 해서 쓰고는 있는데 그냥 만약에 내가 최종적으로 판매할 상품의 가격을 정하시는 거예요. 심바폴 달러 기준으로 내가 만약에 내 마진을 붙여서 싱가포르 달러 기준으로 뭐 25달러에 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음. 배송비랑 뭐정산한거다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상품가 대비 그러니까 마진만 생각하셔서 상품가를 일단 적으시는 거예요 여기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두개 입력하고 수용 옆으로 넘겨보시면 그러면 거기에다가 배송비랑 수수료를 붙이면 최종적으로 넣는 30.10달러를 팔아야 돼. 이렇게 음. 보여주고. 음. 음. 그럼 얘가 이셨을까요 네. <웃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템플릿을 꼭 다운을 받아 놓으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 템플릿 옆에 또 하나 팁이 있죠? 네. <웃음> 그러니까 네. 처음에 이제 서버리팁은 네. 음. 배송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음. 대해서 보여줬고, 두 번째 이제 레이트 세이블은 그래서 배송 요율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음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스 툴은 내가 가격을 책정할 때 무게랑 뭐 수수료를 더하면 최종적으로 얼마에 판매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음이 FSP 프라이스 툴은 뭐냐면요 내가 프리시핑과 코리피시백이라는 혜택을 고객한테 줬을 때, 음. 때 네. 그때 이제 가격을 책정하는 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FSP라는 그 프라이스 그러니까 FSP라는 프리시핑하고 코인 캐시백을 적용을 해줬을 때 내가 수수료를 더 내게 돼요. 수수료 네. 쪽에 네. 그래서 그 수수료까지 더해서 수종 판매가를 만들어주는 그런 탭이다라고 음. 보시면 되고요. 네. FSP라는 거는 혹시 들어보셨을 때이 쇼피 싱가포르 사이트잖아요. 판매하는 사이트. 네. 음, 내가 고객이에요. 고객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어이 음. 사이트가 요렇게 되어 있는 앱입니다. 소리시피 샤 캐시백 요거 요거 혜택을 고객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료배송도 받고 이 제품 구매한 거에 대한 캐시백도 받아서 이 캐시백으로 나중에 제품 구매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음, 음. 음, 음. 이거를 고객은 이제 무료배송도 받고 그러니까 1.99달러도 안내고 무료배송 받죠. 거기에다가 코인 캐시백도 받죠. 10%, 15%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그거를 다 받으면 고객한테는 굉장한 혜택이잖아요. 음. 어, 근데 이거를 우리는 수수료를 최종 판매가에서 2.14%만 내면 고객한테 그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음. 음, 그러면 내가 가격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고객 입장에서 무료배송하고 캐시백을 10%에 15% 줘. 그러면 가격이 조금 더 높더라도 그 제품을 사겠죠응 그래서 이제 fsp같은 경우에는 fsp를 신청하라고 이, 이메일을 조금 판매활동 하시다보면 받게 되실거예요. 음. 어, 그때 이메일이 왔을 때 웬만하면 신청해주시면 좋아요. 음. 음. 그리고 이제 쇼피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제품을 뭐할인을 적용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fsp를 적용을 해준다거나 뭐 이랬을 때 아니면 뭐 캠페인에 들어갔을 때 약간 가격들이 변동이 되었잖아요. 음. 음. 근데 그 변동을 원래 정상가를 변동하시면 패널치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어... 어. 그래서 항상 가격을 약간 넉넉하게 좀 높게 측정을 해주셔야 돼요. 판매가를? 만약에 내가 네. 음. 내가 만약에 3 0마진을 본다고 생각해서 을 최종적으로 근데 처음에 등록할 때 정상가는 거의 뭐 70% 80% 맞진율로 일단 등록을 하세요. 음.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프로모션 통해서 할인을 적용을 해 주시더라고요. 음. 음. 그럼 이제 고객 입장에서도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얘는 할인하 아, 요렇게. 음. 가격을 할인을 적용을 해 주시면, 이 할인폭에서 내가 조금 FSP를 적용해서 좀 가격을 올려야 돼. 음. 이 할인폭을 수정해 을 주신 다음에 FSP를 적용하시거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상품 등록을 지금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프라이스를 결정을 할때 조금 높게 금액을 책정을 하고 그리고 할인 가격은 어디에서 줄수 있어요? 여기서 일단은 그러면 20달러의 최종적으로 내가 판매하려고 했다. 그럼 여기에 등록하실 때는 사실은 30달러 이상으로 등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음. 아, 그런 다음에 이제 상품 할인 적용을 하시는 거는 요거 지금 쓰자 마시면 패널티 받으실 수어요 이거는. 차라리 삭제하시고 새로 등록하셔야 돼요. 네, 일단 할인 적용은 어디서 하시냐면 여기 마케에서 이렇게 컨방 하시고 처음 들어가는 이런 메뉴들이 뜰텐데 그부분제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 저희 이제 디스카운트 프로모션이라는 거 하나 생성을 할 거예요. 그크레이트 버튼 하나 누르시면 이제 디스카운트를 할수 있는 이런 프로모션이 하나 생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프로모션 네임을 그냥 우리가 우리만 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냥 저는 이런 걸 그냥 상시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따가 그냥 최대한 한개월 10개씩 이렇게 오래 말살해드겠죠그 음. 다음에 다음 요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2 0 0 0원 할까요? 이렇게 하고 아 세이브! 그러면 하나 이제 생성이 된 거예요. 음. 이 날짜는 우리가 늘리실 수 없고 만약 조기 종료하고 싶으면 종료를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잖아. 음. 그래서 이제 날짜는 넉넉하게 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dd Product를 클릭하셔서 내가 이제 할인을 적용할 제품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음. 네, 이 제품을 내가 할인하겠다 하고 이제 첫번번 할인을 하시는데 이 금액하고 퍼센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내가 여기서 10% 할인하겠다. 그럼 이제 금액이 알아서 수정된 게 보여지죠. 음. 아니면 내가 여기서 나는 15 아, 싱가폴 달러에 판매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여지고 음. 여기에다가 던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여, 지금부터는 이 제품이 할인가 25% 할인가에서 15 싱가폴 달러에 보여지게 되실 거예요. 음. 근데 이게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에디 버튼을 눌러서 계속 상품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e d 버튼을 눌러서 내가 상품 새로 등록했다 그럼 얘도 할인해야지 이렇게 눌러와서 얘는 뭐몇 퍼센트 할인 할 건지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 안 하셔도 돼요 음. 아, 이렇게 각자 내가 어, 할인 적용하고 싶은 만큼만 적용해 주시면 되죠 이것도 옵션마다 도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어서 상치 할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아, 내가 네, 네, 여기서 이제 f s p 를 적용을 하게 돼서 가격을 조금 여기서 이제 20달러까지 올려야 되겠다 그럼 여기 와서 가지고 수정하시기 바니다 음, 가격 수정은 음. 다 여기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해야겠네요 네네네 음. 네, 네, 네, 맞아요 정상가를 건드리게 되면 이게 페널티 조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음. 할인을 위해서 가격을 올렸다 이렇게 대변이 이게 쇼피에서 좀생활을를받으시어요 음. 음. 그렇게 했는데 5%로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음. 위에면 5%, 뭐이제품은 10% 이렇게 다 바꿔 가 다니시. 요 아, 그러면 처음에 가격을 좀 높게 책정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네, 맞아요. 이제 캠페인 같은 거 참여하실 때네 캠페인마다 할인율을 정해주는 게 있어요 음.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이제 돈은 15%에서 20%는 할인해라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정상가가 진짜 내가 맞이 된돈 가격으로 청하이 되어 있다면 그 캠페인에 참여를 못하실 수도 있을 거잖아요 어, 그래서 이거는 이 높게 먼저 책상을 해주으시는게 좋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거 일단은 이 엑셀 파일 아까 보니까 제가 만약에 수정을 해야 된다고 라 하면 이게 싱가포르 달러로 되어 있으니까 헷갈려서 아마 <웃음> 한국 돈으로 좀 바꿔가지고 계산을 하는 도매가랑 네 원가랑 이런 것도 다더 해가지고 넣는 게더 나아 보이네요. 이 상품가에서 이제 그게 넣고 배송비 넣고 회서 최종적으로는 요금액에 판매하면 된다. 음. 30% 정도다. 그러면은 우리가 넣어야 될 거는 이제 상품 원가랑 배송비 음, 가지만 넣어주고요. 나머지는 자동으로 그래가지고. 계산이 되겠네요. 어. 음. 어, 근데 판매가에서 내가 그 마진율을 얼마나 볼 건지도 여기서 좀수정을 하실 수 있죠. 80%만은 보겠딱 1.8. 음. 요거 세 개만 우리가 만져주면 뒤에 이제 최종적으로 판매할 금액은 여기 음. 보여지게 되고 부가세는 환급받겠죠 저희가 네네네 네네. 부가세는 환급을 받고 싱가폴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따로 없어요 음. 자유무역 국가다 보니까 관세가 따로 없고 이제 싱가폴 달러로 400달러 음.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만원 정도가 넘어가면 gst라는 소비세를 내게 되는데요 음. 그거는 구매자가 돼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좋은 게 광포 같은 시경을 전혀 안치시고 그냥 뭐 높은 가격적 높은 제품들도 판매를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음. 음.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80% 맞이 받을때 80%로 계산했을 때 하나당할 때 마진이 만큼 나온다. 그리고 계산해보시수 음. 음. 음. 여기에는 그러면은 그 뭐지? 저희 배송비가 안 빠지지 않았어요? 이 마진에는? 요기는 음, 안 빠지긴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매할 금액이 요 금액에서 아 네네 어 요거 요고, 요거를 더하면은 최종 판매가는 이 금액이잖아요 네네. 근데 우린 이 금액에 등록을 하면 내 마진은 요 금액이다 음... 금액이다. 저걸 다 어차피 나머지 금액을 다더 어, 해가지고 어, 저 가격이 나오는 거니까 음. 상관은 네네네네. 없네요. 저쪽 부분이랑. 우리 한국에서 그냥 하나로만 계산해도 상관없겠네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이 표에서 아쉽게도 안 들어간 거는 정산대금 이춘수수료가 안 들어갔어요. 음. 만약에 내가 41.65달러에 최종적으로 판매할 거다. 네네. 그러면 은 여기에서 또 1.2%가 수수료로 빠져나간다라고 보시면 음, 나라별로 판매해보시니까 어느 나라가 제일 판매하기가 그래도 조금 좋으셨어요? 판매할 때뭐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아도 좋은 나라는 사실은 싱가포르 제일 좋아요. 음. 음. 근데 이제 워낙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됐고, 그리고 기존 음. 나라 이제 싱가포르보다 보니까 조금 경제가 치열하신 분이 신데 관세나 뭐 이런 거. 부담 없이 좀 판매해 보시수는 거는 싱가포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음, 음. 뭐 한국 제품들이 조금 가격 비교를 한번 똑같은 제품을 팔려고 내가 이제 뭐 시장조사를 한다 하고 이제 마켓별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은데 음. 내가 이 제품을 팔아야지 하고서 시장조사를 해볼때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팔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뭐 음. 말레이시아나 뭐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에는 아직 팔고 있지 않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음. 가격이 아직 경쟁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한번좀 찾아보시면 좀 느껴보시면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 아까 물어볼 게 있었는데 그 상품 제가 아까 올려놓는 거 보니까 네. 여기에서 지웠다가 다시 네. 올리는 게 낫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웠다가 다시 올리면 상품 복사 기능으로 올리는 방법은 없나요? 어... 음 맞아요 어디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음. 그리고 아또 하나 알려드릴 거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음. 에디 버튼, 도어 버튼 누르시면은 여기 부스트 나오니다 네. 죠네 어, 이게 내 제품을 4 시간마다 내가 좀노출을 시키고 싶은 제품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이렇게 부스팅을 시켜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음. 제품이 지금 노출 값이 좀더 올라간다. 제품이 잘 노출이 된다. 음. 부스팅을 안 했을 때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4시간마다 내 내거좀 주력 상품이 있다. 아니면 반응도를 보겠다 하면 부스파아우를 누르셔서 이 제품이 조금 사람들한테 잘 눈에 띄게끔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아 어, 그리고 네. 그 뭐지? 쇼피에즈라는 데에서 요거 키워드 괜찮은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쇼피 애즈 요 메뉴에서 그냥 네 찾아보면 되나요? 키워드 우리 검색하듯이 네네 네. 키워드 검색하듯이 찾아보시면 되요. 이것도 약간 공식 같은 게 있기는 해서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딱 정리해서 제대로 한번 알려드리겠다 할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좀 상품들 좀 찾아가지고 걔네들 가지고 마진 계산해가지고 상품 등록하는 파일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겠네요. 네네. 음, 맞 알겠습니다. 그거 찾아놓고 그런 다음에 상품 키워드랑 그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찾아가지고 상품명이랑 이런 거 만드는 것들을 보고 광고하는 거나 이런 것들 보고 하면 좋겠네요. 아그래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같요 음. 아 <웃음> 아닙니다 요거 일단 오늘 가르쳐 주신 거 가지고 쇼피 코리아 사이트에 가 가지고 여기에 있는 가이드별로 다운 받아 가지고 이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마진 계산 해 가지고 오늘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것들 좀 배워 본거랑 그리고 여기 있는 상품들 제가 다 계산을 해 놓으면은 이걸 가지고 어, 다음 시간에 이 상품명이랑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상품 등록하는 준비 조금 더 해가지고 좀 판매를 다음 시간에 올린 걸로 네, <웃음> 판매가 될수 네, 네, 있게 네 알겠습니다 음. 오늘 님 이렇게 토요일에 <웃음> 추석인데 시간 내주셔가지고 <웃음>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저번 아니, 시간에는 아니, 영상이 아니. 아쉽게 빨리 끊겼으니까 오늘은 좀긴 영상으로 네, 음, 인사를 네.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네요. 요런 자료들은 제가 잘 모아가지고 저희 네아임당님과 네. <웃음> 네, 네, 네, 그리고 <웃음> 다나고치가 열심히 쇼피를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음. 채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영상을 네, 올려보도록 네, 네. 다음에도 다른 분들께 또 좋은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레아님 채널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저는 계속 이렇게 배워가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레아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